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오늘은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또는 무시동 에어컨을 이미 설치한 분들을 위해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무시동 에어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점검하는 방법과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무시동 에어컨은 고장률이 높은 제품입니다. 독일산이든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고장률 높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진동과 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주로 실외기가 많이 고장나는데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외기 떼어서 보내드리면 일주일 내로 깔끔하게 수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AS 정책이고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4년 전부터 무시동 에어컨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무시동 에어컨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AS 요청으로 입고된 모든 에어컨을 매주 주말 직접 수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난 4년간 수백 대의 에어컨을 수리했고요 지금은 수리만 들어도 에어컨의 고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고정이 가장 많이 나는 부품은 팽창 밸브입니다. 고압에 액체 상태의 냉매가 좁은 관으로 통과하면서 압축된 후 증발기 안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팽창 밸브의 관은 바늘구멍만큼 작습니다. 이곳에 이물질이 끼어서 막히면 냉매가 순환되지 않아 고압이 올라가고 계속 미는데 안 뚫리니까 올라가겠죠? 찬바람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망가지는 부품은 컴프레셔 제어기입니다. 에어컨 압축기는 시간당 40A 이상의 전기가 흐르고 시동을 걸 때는 100A 이상 전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회로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에어컨을 장착하고 2년 이상이 지나면 실외기 냉매관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기도 합니다. 주행 중 진동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냉매관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컴프레셔는 BLDC 모터입니다. 비교적 덜 망가지는 부품입니다. 펜도요, 모터예요. 거의 망가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컨덴서, 실외기 안에 에바, 모터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도 웬만해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받으신 후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외기 박스 안쪽이 젖어 있다면 어딘가 크랙이 발생해서 냉매가 샌 거예요. 냉매가 셀때 냉동 오일도 같이 셉니다 그런 경우는 교환 신청을 해주세요 두 번째, 가끔 12V 주문했는데 24V가 배송되거나 반대로 24V 주문했는데 12V가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설치하기 전에 꼭 제품 표면에 스티커를 확인해 주세요 몇 볼트 제품인지 박스에도 전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내기 냉매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냉매관 조립하고 전선 연결한 을 이후에 뭐 진공도 잡아야 되겠죠 시험 가동을 해 주세요 한방에 잘 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잘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기 전원이 안 켜질 땐 가장 먼저 휴즈를 확인해 주세요 배터리 연결선 플러스 전선에 퓨즈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기 연결선인데요. 실내기 연결선에 전선 핀이 뽑아진 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끔 핀이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 실내기에는 전원이 들어오는데 컴프레셔와 펜이 돌지 않는다. 실외기가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실내기, 이 녹색 선이 실외기를 동작시키는 신호선입니다. 이 선을 먼저 점검해 주세요 뭐 통전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통전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컴프레셔 제어기입니다 제가 배터리 전원선, 플러스 전원선에 전선을 연결했죠 자, 배터리 플러스를 제어기에 실내기에서 부터 들어온 녹색 신호선이에요 신호선에 플러스 전기를 가해줍니다 자, 어떤가요? 컴프레셔가 동작하고 펜이 돕니다. 이렇게 신호선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강제로 실외기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면 실외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 내기 메인기판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실 내기 메인기판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결했는데도 동작을 안한다 이선 보이시나요? 녹색 선 옆에 갈색 또는 회색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러선입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내기가 강제로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이 선을 빼고 에러선을 빼고 점프를 시켜주세요 에러선을 빼고 점프를 시켰는데 정상 작동을 한다 그러면 실내기가 신호를 잘못 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에러를 만들어 가지고 실외기를 작동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때도 실외기 메인기판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에러선도 빼고 점프를 시켰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제어기 불량입니다 제어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컴프레션은 작동하는데 펜이 돌지 않는다 펜이 고장 났거나 제어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엔 펜 전원이거든요 펜 전원을 그냥 빼가지고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해 주세요. 바로 펜에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이때 펜이 동작을 하면 제어기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를 직접 펜에 연결했는데 펜이 동작을 안 한다. 펜이 고장난 거죠. 즉둘 중에 제어기가 고장났는지 펜이 고장났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냉각팬을 회전하는데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다. 가장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 냉각팬이 돌았다는 건 실내기에서 시동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실내기는 이상이 없고요. 컴프레셔 또는 제어기 불량입니다. 제어기 보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가 지금처럼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면 제어기는 정상이고 컴프레셔에 이상이 있습니다. 컴프레셔를 교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이 3개 보이시죠? UVW라고 하고요 컴프레셔에도 UVW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가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컴프레셔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컴프레셔에는 단자가 3개 있습니다 세 단자를 통전 테스트를 합니다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났죠? 양쪽 끝소리 났죠? 이렇게 세 단자 모두 통전이 된다면 컴프레셔는 정상입니다. 컴프레셔와 제어계가 구여놨을 때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그런데 의외로 단자, 나사가 느슨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 단자, 나사가 꽉 조여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 나서 실내기 전원을 켜지도 않았는데 배터리만 딱 연결했는데 실내기가 제멋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좀 확대해 주실래요? 실내기에 4개의 선이 연결되고요. 그 중에 까만 선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그라운드죠. 이 선이 안쪽에서 끊어진 경우 단선이라고 하죠. 단선된 경우에는 실내기 전원을 켜지 않아도 실외기가 제멋대로 작동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강제시동 거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에어컨의 고압과 저압을 확인해서 분량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컨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압축기가 있죠.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해서 콘덴서로 보냅니다. 여기서는 냉매가 고압이 돼요. 액시 상태가 돼가지고 나가고요. 어디로 가냐? 실내기로 갑니다. 실내기로 가서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고압의 냉매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합니다. 에바프레이터에서요. 다시 조합이 된 가스는 조합관을 거쳐서 실외기로 갑니다. 냉매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고압을 거쳐서 조합으로요.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관의 압력은 계속 올라가는데 찬바람이 안 나와요. 시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여기서 뭔가. 막혀서 냉매가 실내기 안쪽으로 잘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증상이고요 바로 이 안쪽에 팽창 밸브가 있거든요 이 팽창 밸브에 이물질이 꼈을 때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팽창 밸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실내기에서 고압관을, 냉매관을 다 제거하고요 아, 제거할 필요는 없겠네요 요렇게 팽창 밸브에 고압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컴프레셔로 공기를 쏴보는 겁니다 실내기 쪽으로요 실내기 쪽으로 쐈을 때 공기가 안 들어가면 요 팽창 밸브가 막힌 거예요 팽창 밸브 막힌 건뚫 방법이 없어요 워낙 이 안에 바늘구멍 같이 구멍이 작아서요. 팽창 밸브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팽창 밸브가 막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진공을 안 잡아 가지고 얼음에 막히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관도 낡아져요. 그랬을 때뭐한 2년 정도 지나면 안에서 뭐 가루가 떨어지다든지 그래서 그 가루가 딱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설치할 때 보면 굉장히 그냥 맨 바닥에서 그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그 먼지 가루들이 들어가서 계속 순환되다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는데 고압의 압력이 안 올라간다. 그건 컴프레셔에서 밀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확대를 해주실래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확인할 게이 단자들이 느슨해진 게 없을까? 또는 이 UVW 삼성 BLDC 모터 구동선이죠? 이 UVW가 순서대로 제대로 연결이 돼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봤는데도 고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럴 땐 냉매관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실외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압관이죠. 컴프레셔가 냉매를 쏘는 관이에요. 여기 밸브에다가 손을 꽉 눌러가지고 압력을 느껴보세요. 손가락이 밀려날 정도의 압력이 안 나오면 컴프레셔 불량입니다. 실내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나온다. 찬 바람이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바람이 약해지면 일단 뚜껑을 열어보세요. 장마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에바라고 하죠. 에바에 얼음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디젤차가 주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시켰을 때 엔진을 가동시키면 배기가스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습기가 들어오면서 얼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잘안 나올 땐 뚜껑을 열고 얼음이 얼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얼음이 얼었다면 리모컨에서 온도를 높이고요 바람을 강풍으로 합니다 에바를 말리는 거예요 송풍을 하고 강풍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얼음이 온다 그럴 때는 잠시 장마철에는 필터거든요 요거를 잠깐 제거해 주시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이 작동도 잘 되고 찬바람도 잘 나오는데요 한 10분 정도 가동되다가 AC 에러가 뜨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뚜껑을 열고요. 실내기죠. 실내기 뚜껑을 열고 온도센서가 두개 있습니다. 에바 온도센서가 있고요. 출풍 온도센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온도센서가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온도센서가 이탈하면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는데도 왜 실내기 온도가 안 떨어질까? 이상하구나 하면서 ACL을 냅니다. 실내기가, 실외기죠. 실외기가 멈춰요. 에어컨 전압라포 설정 방법. 리모컨에서 볼티지 전압 버튼을 세번 누릅니다. 깜빡이죠? 한번 누를 때마다 전압이 변합니다. 지금 22라고 나와 있는데 2 2 5고요0 5 v 9 변해요. 한번 누르면 23V가 됐고요. 자꾸 저전압으로 에어컨이 꺼진다. 가장 낮게 1 9 v 로 저전압을 내리면 됩니다. 단, 1 9 v 로 설정하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에러 2번 과전류 에러 과전류 에러는 8월 달에 많이 뜹니다. 너무 더워서요. 과9류 에러가 뜨면 실외기에서 냉매를 조금씩만 빼주세요 칙칙 이런 느낌으로 여름에 냉매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과전료 에러가 뜨고요 조금씩 빼주면서 압력을 낮춰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분리할 때 가스를 실외기 안에 쏙 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에어컨은 아주 간단해요 실외기에서 가스가 나와서 실내기를 거친 다음에 고압관으로 나오죠 저압관을 타고 다시 실외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에 고압관을 딱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외기는 가스는 내보내지 않고 실내기에서 저압관을 통해 가스를 빨아들기만 하겠죠 빨아들인 다음에 고압관을 잠가가지고 가스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 저압 밸브를 잠가주면 모든 가스가 실외기에 쏙 갇히게 됩니다. 요거 잘하면 가스 한 방울도 안 날리고 잘 가둘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실외기에서 고압 밸브를 잠가줍니다. 잠갔습니다. 20까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제 15층 세다가 저압을 잠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컴프레셔 느낌을 느껴야 돼요. 컴프레셔가 막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어집이다 끝까지. 잠가줍니다 요거 조금 늦게 하면 컴프레셔 퍼집니다 그리고 됐어 됐어 꺼줍니다 자 가스가 실외기에 잘 갇혔을까요 요게 시간이 너무 이르게 잠그면은 가스가 다안 갇히고요 너무 늦게 잠그면 중간에 컴프레셔가 푸트슥 그러면서 퍼져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퍽퍽 어때요? 잘 가뒀죠 가스? 저압쪽도 요거 타이밍 실패하면 냉메감 뺄때퍽 하고 터지면서 그 냉동오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요건 잘하셔야 돼요 저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고 야 100대 이상 에어컨을 수리하다 보니까 요런 스킬이 생겼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냉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실외기에쏙 담기 또한 가지 에어컨 설치업체 사장님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을 큰 트럭에 설치할 때 정부지원금이 나오잖아요. m d 무시동 히터는 KC인용도 받았고 시럴 넘버도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업체 사장님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오늘은 무시동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하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